자 요건데 네, 지금 예문이 요것만 처리하면 될것 같아요. 자 살짝 맛을 본 다음에 정리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 사진 찍어 어떤 것도 우리가 원하는 어떤 것도 사진 찍는다. 목적격 방향에서 생략된 거야그치지 어? 그 어, 시간씩 생략됐어. 어떤 것도 다 찍을 수 있어. 근데 요거 나왔잖아요. 끊어볼게 지금 웨네버가 나왔어요. 웨네버. whenever의 뜻은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아무리 언제 뭐뭐할지라도 이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어 주어가 동사하면 언제라도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시간을 강조한 표현이 하나 있고 부사들이 두 개가 나온단 말이야요이거는 복합관계 부사들인데 양보와 시간두 가지로 쓰여요. 조금 이따가 할 얘는 장소와 양보 두 가지로 쓰여요. 얘는 하나밖에 없어요. 양보밖에 없어요. 그니까 러딱요세 마리를 로쭉 정리하면 딱 다섯 가지 묵법이 나온다는 얘기가 돼. 요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건? 우리가 원하는 때면 언제든지 라는 얘기가 돼. 우리가 원하는 때면 언제든지. 자, 요걸 풀어 써볼게요. 그러면. 에, any, time, when, 요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렇게 나오면 이거는 시간에 의미 본다. 그래서 시간 부사절이에요 내용만 그러니까 해놓게 시간 부사절로 쓰였다. 그럼 장수 쪽으로 한번 넘어가보죠. 여기로, 여기로 넘어가볼게요. 봐봐. 아, 외래의 울림 여기서부터 끊어야 돼. 이렇게. 끊어주고 이쪽에 보니까 뭐라 하냐면 어? 어렵대. 뭐가 어려워? 특히 이거도 무시하는 것이 어렵대요. 어, 변화하는 세계죠. 이걸 무시하기란 어려운 일이야. 네가 아무리 어디에, 있, 어디에 산다 할지라도 아니면 네가 사는 어디에서든 어떤 게 맞아? 뭘로 보는 게 맞아? 네가 네가 어디에 살든? 그렇지? 자, 이때는 뭘로 보는 게좋냐면 No matter where 이런 식으로 양수와 양보 두개 있는데 여기서는 양보로 보 거. 뭐. 그럼 여기서 일단 양보 부사절이다. 지금 다 부사절이야 어차피 가운데 뭐든 뭐든 근데 이 가운데 거 볼까? 날씨가 아무리 추울지라도 나의 이모는 숙모는 고모는 이렇게 나왔잖아요 창문을 활짝 열어놓는다는 얘기예요 아침에. 됐죠? 아무리 뭐만 할지라도 이것도 뭘로 바꿔줄 수 있냐면 이렇게 바꿔줄 수 있다. 노메랑 하 o 바꿔주시죠. 뭐라고요? 이거 100%야, 그냥. 양보고셔야 돼요 자, 정리되나 모르겠다. 양보고셔야 쓸 공간이 없네. 자, 여기 봐봐, 여기 봐야 작게 그림을 그릴 거야. 자, 봐봐. 하나. 둘, 셋. 자, 여기, w h e r 여기, w h e r e 여기, however. 복합관계 부사들은 요세 마리. 근데 용법이 몇 개? 키 나왔어. 여기 이제 종류구요. 여기에 용법이 나오게 된다 용법이 나옵니다 알겠죠? 여기 용법 얘는 두 가지 용법이 있다고요 왜에하는두 가지 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용법은 뭐가? 시간 무사절로 사용된다 됐니? 우사절로 사용된다또 하나는 뭘로 사용된다 얘가? 양보 부사절로 사용된다 오케이. 됐죠? 뭐 칼을 이렇게 많이 할 수가 없습니다. 얘는 뭘까거얘요 얘는? 얘는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 그림이 이렇게 되는데 얘는 양보 부사절로 하나밖에 사용됩다 그 그러니까 얘는 칠 필요가 없어. 양보사될 때는 무조건 어떻게 들어간다. 노메는 하우르가 아니다. 해서까지 가자. 자 아무리 아무리 뭐뭐 할지라도야. 자 이쪽 간다 양보 쉬우니까. 아무리 아무리 언제 뭐모 일지라도야. 여기도 양보가 붙게 양보부사전. 자 아무리 어디에서 뭐모일지라도 할지라도 선 없다. 일지라도. 자 양보는 다 완성이 됐어요. 이것도 양보부사전이라고 얘기했죠. 얘네들 다 양보부사전일 수 있다, 있다. 양보부사전 아무리. 자 그러면 이거는 요거는 그대로 집어넣볼게요 No matter, 뭐야? 그러면, when. 아무리 언제 뭐가 했어도. 얘는 그러면, no matter, 양보는 no matter야. Where. 이렇게 돼요. 아무리 어디서 뭐가 했지라도요. 아무리 어디서 뭐만 했지라도. 그럼 얘는 시간부사이라고 얘기했었죠? 요거는 시간부사이라고 얘기했었죠? 요거. 이렇게. 시간부산. 사 얘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해석은 해석은 뭐뭐 하는 때는 언제라도 이런 식의 해석이 나오고요. 뭐 하는 때면 뭐 하는 때는 언제라도 뭐만은 언제라도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고 이때는자 여기 봐 봐. any, time, when it is. 뭐뭐 하는, 뭐뭐 하는, 이렇게 되죠? 뭐뭐 하는, 때는 언제라도 이런 식으로. 바랍니다. 물론, et 대신에 얘들아, in이 나올 수도 있고, on이 나올 수도 있고, 전치사는 얼마든지 조정이 된다. 전치사 조정이 돼. 그 다음에, wherever. 여러분 빨간색으로. 여기는, 여기는, 시간 부사들이 아니라 장소 부사절일 수 있어. 장소 부사절로 사용 된다. 장소 부사절이 때는 자 이렇게 돼. 뭐뭐 하는 곳은 어디든지라는 뜻이 돼. 모모 하는 곳은 어디든지. 그래서 이때도 at any place where의 뜻이 돼. 또는 in any place where도 되고요. on any place where도 돼요. 그래서 where에 버는 몇 가지? 두 가지. 장소 부사절.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야? 여기 안쓰는데 어, 양보 부사절. 여기다 적어야 되겠다. 장소 부사절 얘는 양보 부사절. 이쪽보다 밑에는 양보 부사절이에요. 두 가지 용법. 그러면 시간은 어때요? 시간 부사절. 양보 부사절. 뜻이 각각 달라지지. 그 다음에 하고 이어는 양보 부사절만몇 개야? 다섯 개잖아두 개, 두개 하나. 대체 이렇게. 그럼 다시 위로 올라가. 고 우리 아까 처음에 했을 때 이게 뭐였어? 여기 어디 나왔어? 왜냐면 뭐 나왔잖아, 왜냐면둘 중에 하나였 그랬죠. 근데 내가 모르자마 했니? a any time? when? 정도 잡았죠. 우리가 원하는 때라면 언제든지. 우리가 원하는 어떤 것도 다 우리는 찍을 수 있다는 얘기지. 이제. 응? 그 다음에. 밑에건 어차피 양보잖아. 그래서 해석이 어떻게 돼? 똑같아. 아무리 날씨가 추울지라도, 어, 고모는 숭모는 유리창을 활짝 열어놔. 아침에 됐지? 그 다음에 요거는 어떻게 잡았어? 이게 요거는 양보로 잡았죠. 네가 비록 어디에 살든지 간에, 그렇지 어디에 살지라도, 어디에 살든지 간에 어려워. 뭘 무시해? 변화는, 변화는 바뀌는 세상. 이거 무시하기가 어려워. 이런 뜻이지? 그 다음에. 밑에 까먹어볼까요? 레오는 늘 항상 뭐 변명만 해. 변명만 했다 이래 주시잖아요. 변명만 했다. 뭐가 들어갈까 찾아주면 되죠. 이 중에서 골라봐. 언제 할지라도 아니면 하는 언제라도 아무거나 집어넣으면 되잖아. 그치? 뭐가 들어갈 것 같아? 여기? 웨네버가 들어가는데 둘 중에 어떤 뜻이냐는 얘기야? 얘기야. 웨네버. 요거하고 요거하고. 그게 중요하지. 양보부살려요? 웨네버가 양보부살려서 사귀는때 어떻게 돼요? 아무리 언제 뭐만지라도라 드시죠, 그렇죠? 어. 잘못된 어떤 것을 아무리 할지라도요 변명 유일 변명만 했다 레오드그 잘못된 어떤 것을 네. 하는 언제라도 언제라도 그때 왜냐고요? 의미는 뭐? 뭘로 간다? 여기잖아 어? 여기 시간 어떤 것은 하는 언제라도 변명만 해요. 밑에 거 볼까요? 자, 뭐 했다. 오야 모든 직원에 나는 어떻게 했다? 성장했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어, 저기 스터플한 얘기는 원래 잡동사니 같은 걸 얘기합니다. 모든 물건 집착했다는 얘기야. 잡동사니에 집착했다 이렇게 나왔고 내가 움직여, 근데 난늘 항상 그것을 가지고 다녀. 어디로 가든지간에 이렇다니까요. 그치? 아무리 내가 어디로 가든지 간에. 응? 그렇지 그럼 뭐가 나와야 돼? 여기? w h e r e v 가 나와야 되지? 그치? Wherever, I, m 이게 쓰여야 맞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간에. 양보로 봐야 되겠죠? 그쵸? 응? 어디로 가든지 간에. 그 다음에 밑에 거 마지막으로. 그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왔으니까 불안전한 문장, 완전한 문장, 완전한 문장을 먼저 분석한다. 자, 그래서 너는 어, 이 번호로 전화해도 좋아. 라는 말 알았어요. 그럼 뭐예요 이게? 의료진이죠. 의료진과 연락하고 싶을 때면 언제라도. 맞지? 어? 언제라도. 뭐 쓰면 돼? 시간. 시간. 부사절이 들어가겠지. 뭐 들어가야 돼요? 어차피 한 달면 왜 내버질 거 아니야? 네. 요거는뭐 있었어? 네. 양고기 사료로 쓰였었지? 한번짱 사라버린 거? 한 있는 어 일부러 뺐어요. 아왜 뭐야? 흔해서 네. 한번장 사라졌어요. 3번에나이때그만하죠 네. 어 어차피 양고기 때문에 요거는어 아무리 그가 아무리 조심할지라도 이런 얘기지 어, 반복해서 실수한다는 얘기지. 어, 영어 장문하는 데 있어서. 음. 자, 요 표를 여러분들이 좀 어느 정도 이해했으어 이거. 어, 그래서 파이프는 양 복합관계 부사야. 복합관계 부사죠. 이제? 이게 어렵다 보니까 잘 설명들을 안 하셔. 인간에서도 거의 취급을 안 하려고 해. 난 누가 있습니까? 머릿속에 기억돼. 어렵지는 않잖아. 그러니까 종류가 어렵지는 않잖아. Whenever, whenever, however 실라지가 있는데. w h e n e v e r 는 장소와 양보. w h e n e v e r 는 시간과 장 양보. 그렇지? 그다음에 however는 무조건 양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몇 번.